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고지리에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전원주택부지나 세카하우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기계면 고지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이 깨끗하고 아주 조용한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 오늘 매매할 땅 전원주택 부지 및 주말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철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왼쪽에 오늘 매매할 밭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와 아주 잘 접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대가 약간 높습니다 높아서 멀리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이용하시다가 전원주택 부지나 세컨하우스 부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연계도 잘 표시되어 있고 수도와 전기 인입 공사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사각형처럼 이쁘게 도로에도 잘 접혀져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리의 주말농장이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잘 접혀져 있습니다 전망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멀리 길에까지 보입니다 건너편 산도 보입니다 이곳에 저는 주택을 지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주변에 축사나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기계면 고질입니다. 여기가 기계면 문성리. 여기가 서포항IC입니다. 여기가 기계새마을운동발상지입니다 여기가 기계면 서호재지입니다. 여기가 기계세모고등학교이고이 방향은 죽장면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고속도로 대구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방향입니다. 물건지에서 서포항 IC까지 차량으로 약 6분 거리, 거리는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1번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면적은 195제곱미터 5 9평입니다 2번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799제곱미터 242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페스 배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기계면사무소, 기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료, 우체국, 마트 등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서포항까지의 거리는 약 5km이며 차량 운행시간은 약 6분이 소요됩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있으며 지대가 약간 높아서 기계면까지 보이며 주변에는 산이 있어 공기가 좋으며 주변에 우산은 없습니다. 일본 토지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은 80만원입니다. 일본 토지 매매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도로 지분은 무상으로 드립니다.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건축착공을 했으며 설계 변경은 가능합니다. 2번 토지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은 62만 원입니다. 2번 토지의 매매 급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도로 지분은 무상으로 드립니다. 두필지 가격은 2억 원입니다. 도로 지분은 무상으로 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호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